안녕하세요. 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현입니다 어, 지금 화면에 이 날씨 좋음이 다 담기고 있죠?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밖에 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가을 날씨입니다. 오늘이 평일인데요. 같이 놀 친구를 제가 한명 섭외했거든요. 오늘 저와 함께 이 가을 데이트를 즐길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. 인사하세요. 인사하세요. 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 공기가 좋아? 나오세요 어, 너무 더운다, 너무 다 킬로니 너무 무겁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평 십정동에 있는 애견 운동장인데요 도심 안에 이렇게 탁 트인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음, 너무 좋다 여기 이름요 여러분, 이름. 시금지 이름. 이름. 이름. 이름. 오케이 분 지금, 러분 지금, 여러분, 지금, 여러 여러분, 지금, 여러분, 지 여러분, 지금, 러분 지금, 여러분, 지러브러 그러니까 러브도 놀아. 여기 애견 카페가 리유저블 컵을 쓰고 있네요. 어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소소함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오세요! 어, 좋아? 좋아, 좋아. 물 마셔. 옳지. 이거 좀 마시고 너랑 놀아줄게. 제가 오늘 이 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우선 테니스 공. 이 친구가 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공을 가져왔고 너무 귀엽죠? 이게 뭐냐면 강아지 모자예요, 모자. 어머 어머! 반려견 야외활동 스프레이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아 지금 이 친구가 너무 흥분을 해서 기분이 이거를 제가 가져온 거를 잘 어쨌든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알았어 알았어 자 우리 침착하게 하나씩 해보자 여기서 러비이 오세요 음, 반려견 스프레이를 사람 몸에 뿌려도 된대요 뭐 같기 나 원래 안 물린다고 해서 제 다리에 좀 아니구나. 너무 행복해서 혀가 돌아간 러브입니다. 아, <웃음> 어, 목이 많이 말랐구나. 국물 <웃음> 한번더 할까? 러브, 국물 한번더 해? 러브, 우리 이제 마지막. <웃음> 즐거웠어? 즐거웠으면 이제 손 들어봐. 하나, 둘, 셋. 즐거웠는 사람. 자요. 즐거웠는 사람. 러브. <웃음>